야 민호 다 성공했네. 다 했다, 다 했다. 야, 모든 드라마... 위기를 다 극복하네. 여기 드라마 마침이네. 와, 나 집중해서 봤어. 일등, 1등, 1등 지금. 네. 진짜 재밌었어요. 드라마 아 재밌었어. 아 어렵다. 아, 신심히 아, 아 너무 잘했어, 너무 잘했어. 아니 우리는 진짜 약간 회사 드라마 보듯이. 아, 진짜로. 진짜 이게... 그래? 어, 진짜로. 완전 집중해서 봤어. 이게 혼내인턴 보는 것같았어 아, 이게 처음에 들어갈 때는. 아,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? 어 당황 좀 당황 그런데 또 진작 집중하자 그냥 그 생각을 가지니까 쑥들어가 그냥 시간이 나중에 지났을 때는 어? 그냥 스며들었네? 이런 생각이 딱자 아 그렇다면 이제 어 연기자 세 분과 박선생님 회의를 하셔서 오늘의 1위! 1위를 좀 뽑아주셔야 됩니다 아 1위 네. 오늘의 1위 연기를 잘했다고 되는게 아니거든요 네두분 네. 정도만 얘기해보시죠 저는... 두 분씩만 저는 아까 이렇게 여기... 음... 요지합이요 아, 됐습니까? 정말 대단한 결과가. 정말 박빙이었어요. 예. 근데 한 분만. 주인공은! 황금 소상! 확인 보셨 나？감사 합니다. <웃음>